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들메곡간 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제가 근무하는 직장에 그 행사를 많이 할때 쓰려고 관엽식물 키우는 조그만한 온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온실 귀퉁이에 저도 조그만하게 한 한평 정도 되는 공간을 제가 비집고 들어와서 여기에서 씨앗도 번식하고 다른 식물들도 바깥에 노지에서 자라지 못하는 식물들도 키우고 하는데 오늘은 이곳에서 병풍쌈 씨앗을 파종해볼까 합니다. 병풍쌈과 더불어서 다른 몇가지 씨앗들도 같이 무종 만들건데요. 트레이에다가 씨앗 넣고 뭐 특별한 적는 없고 트레이에다가 상토 부어서 거기다 씨앗 넣고 다시 상토 덮어서 바깥에 내놓을 건데요 오늘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불고 춥기도 한데 실내라서 그나마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실내라서 철쭉도 저렇게 굉장히 연산홍이죠예쁘게 피었는데 노지에서도 진달래가 피고 철쭉도 피어나는 그런 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병풍쌈 나눠드리고 남은거 이제 저도 여기다가 59짜리입니다. 59트레이에다가 파종해서 또싸이 올라오면 또 번식도 시키고 또 여기서 또 씨앗도 받고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나눔도 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이 트레이에다 하기 싫어서 굉장히 이거 꼼꼼해야 되거든요 이거 조금씩 이렇게 한 5개씩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이거 하기 싫어서 그냥 저기 삽목판에다가 여기 삽목판에다가 상토 다져 놓고 그냥 거울에다가 그 뿌려 가지고 했는데도 병풍쌈은 제가 뭐 특별한 기술이 있고 그런 게 아니고 의외로 발아가잘되더라고요 작년에는 3월 초순 했는데 올해는 조금 일찍 해보는 겁니다. 오늘이 2월 22일 작년보다 봄이 굉장히 빨리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찍 서둘러서 다른 것도 씨앗들이 좀 많이 있어서 다른 것들은 뭐 진짜 저기 삽목상에다가 저쪽에 삽목상에다가 그냥 대충 뿌려갖고 발아시킬거고요 요거는 이제 귀한 거니까 트레이에다가 발아시켜서 내가 네, 나중에 하나씩 뽑기도 좀 쉽고 그래서 한번 발아 시켜 보겠습니다. 요거는. 기름나물 씨앗입니다 기름나물 작년에 제가 평창에서 받아 갖고 온 건데 몇분한테 나눔 해 드리고 조금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파종해서 발라가 될지 안 될지는 저도 장담못합니다 제가 뭐 전문적으로 농사를 짓고 이거 뭐 판매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전에서부터 이렇게 씨앗 같은 거 이렇게 식물들 같은거 이건 삽목상 이거든요 해갖고 요런데 이제 조그만한 온실 빌려 가지고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전문적으로 하지 않고 굉장히 어수선해요 뭐 취미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성공할 확률이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한다는 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다행히 바화가잘 돼서 번식이 되면 우리 시청자들과도 나눔하고, 순환이 잘 돼서, 또한 자생지에다가 또 옮겨 심기도 하고, 무조건 산에 가서 캐오고, 채취해오고, 이러다 보면 언젠가는 고갈되겠죠. 자원이 무한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번식이 되면 또 산에다가 다시 자연에다가 돌려주고 하는 그런 문화가 많이 조성되고 많은 분들이 이러한 방식을 좀 채택해서 무조건 채취만 해올 것이 아니라 자연에다가 다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면서 너무 거창한 것 같네. 씨앗 한번 또 파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종 만드는 거죠. 모종. 씨앗모종 만드는건데 여기서 얼마나 이게 발화가 될지 궁금해집니다 저도 한자리에다가 10개 이상씩 파종을 했는데도 이렇게 아직도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요것은 상토하고 그냥 섞어서 그냥 노지에다가 한번 뿌려놔 보겠습니다 이런식으로 하고 위에다가 또 상토를 좀 덮어서 바깥에 물 주고 이제 바깥에다가 실온에다가 내놔야죠 눈개승마를 좀 나눔 받았어요 씨앗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 분들 중에 제가 나눔 해드렸더니 또 이렇게 받아놨던 눈개승마도 주시고 요것은 보시면 아스파라거스입니다. 아스파라거스도 주시고 해서 파종했습니다. 여기는 병풍쌈, 병풍쌈도 파종했고요. 병풍쌈하고 요거는 기름나물 남은 거 제가 씨앗을 파종했고요. 여기는 민들레 민들레 하면 흰 민들레 생각나시잖아요 노란 꽃이 피는 그런 토종 민들레가 여기에 자생을 하는데 이쪽 부분에 자생을 합니다 이게 지금 노란 민들레 거든요 토종 노란 민들레가 여기에 자생을 하는데 여기 지금 싹이 올라오고 있죠 요것도 보시면 여기도 파종해서 네, 여기에다가 심을 수 있으면 심고 또 나눔을 요청하는 분들이 계시면 나눔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발화가 잘 됐을 경우에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결과를 지켜보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또한 보고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농사짓는 전문가도 아니고 취미생활로 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서 이런 과정도 초보자인 저도 할수 있으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진행하면서 최대한 많이 공유하는 그런 들매국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매국관입니다.